이번에는 이카 구경해 볼게요. 이카에도 이게 장바구니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막 장을 볼건 아니라서 가격 비교만 좀해 볼게요. 자, 아까 샀던 오이. 여기도 할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보다훨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니즐에 비해서는 확실히 마트 느낌 나죠?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할인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이렇게 할인을 할때 많이 이상합니다 한 빵이 이렇게 구리 되었어요 각개가다 포장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렇게 유무스즌 아, 이런 것도 팔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이곳 많이 해서 끔식 좋은 걸 많이 건진답니다 <목소리도> 어, 좀. 여기는 고기 코너. 어, 제가 좋아하는 실도 있어. 실 실드는 실드는 실드는 실는 사람들은 단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트 가면 이렇게 속 사탕, 초콜릿 이렇게 파는 게한 코너를 항상 차지하더라고요. 를 이카이는 우리 어, 전통 시장처럼 이렇게 뭔가를 특별하게 파는 반찬처럼 이렇게 나눠서 팔기도 하고요. 특별한 공간이 항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요 니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제품과 뭔가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지금 완전 크리스마스 노래 이카에는이 카에서 만드는 자체 브랜드 근데 이카 베이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들보다 음,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있어. 여기는 냉동식품을 파는 곳인데요. 음, 아까 샀던 미트볼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있네요. 가격이 이건 것 같아요. 보시나요? 자,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음 이들에서는 48? 49크로나 정도 돈 썼던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생각보다 비싸군요 음.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베이직 제품 같은 경우는 이카 베이직 할인을 많이 하는 게 많아서, 음, 좀 좋아하는,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뭔 이런 제품들은 확실히 더 싸긴 하니까. 근데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격이 쓰여진 가격이 진짜 가격인 줄 알고 막 샀단 말이에요. 근데 멤버십 가격으로 된 것도 있어서 확실히, 뭐가 뭔지는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니들보다는 제품수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해서, 음,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주 좋아한답니다, 저도. 제가 이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 자경자 개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멤버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계산한 영수증을 이렇게만 열고 이렇게 갈수있다니다 이제 쿡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번에는 쿡이에요 근데 저도 쿡은잘안 가봐서 일단 들어가 봐야 알것 같아요. 들어가 봅시다. 나름 예쁘게 되어있죠 여기가 할인하는 코너인 것 같아요 되게 할인하는 문구가 많이 보이네요 쿱의 오이가격 비교해볼게요 여기는 오이 하나에 1 8코로나약1 8코나 정도 하는데 니들에서는 두개가 1 8코나였던 걸로 기억해요 을 역시 조금 더 비싸네요 조금 만니고아닌가 그래도 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코라고 적힌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비건 친구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한 것 같았어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이들에서는 75 정도 줬었는데 여기는 26, 27 정도 하네요 역시 오틀리 같은 비건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도 종류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쿱에서 고기를 한번 샀었는데 멤버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멤버 프라이스라고 멤버면 조금 더 할인되는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쿱의 경우에는 이 마크가 쿱이 생산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쭉 따라가보면 이렇게 에코파트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들을 모아 놓은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초콜릿 다양한 제품들이 이쪽 맥주도 올가닉에 에콜로지 코너 <웃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쿱에서 제작하는 그런 피비 제품이 있어서 8 정도? 줬었는데 쿱에서는 10 정도?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쿱 피비 제품이고 엑스트라라고 조금 더 대량으로 파는? 이렇게 생긴? 제품도 있어요. 조금 더싼것같아 다른 제품 여기도 있는 젤리코너 쿱은 다른 마트들에 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이 다른 것보다 더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비건 미트볼도 있어요 비건 베이컨